아니 이걸 질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게 제, 일단은 죄송합니다 사과드릴게요 다음 바꿔드릴만 사과 오케이 일단 사과드리겠습니다 세 마세 선장 마취면 가보십니다 어 설마 어 설마 잠깐만 설마 설마 아니 돌13 데미기 때문에 1 데미지 모자라 상대방 입장에서 널 박살내주마 아! 당청자들은군데 굴린 부사가 이길까봐 5개월이니까 <목소리> 5순만 해주세요 봤어요? 카드를 아끼는 판단 봤어요? 불빛 쳐내자 박후와 서한한장 터져 어쩔 수 없어 어 와서 이대라 정말 카인 썸퓨리 하나면 모든게 만사 형통이다 카인 썸퓨리 입력 입력 코드 입력 코드네임 코드네임 일리다리 캔트 스톱 카인 썸퓨리 와달라오버 와달라오버 뒤지게 생겼다 아이고 아이고 오케이 오케이 기회를 주는구만 코드네임 일리다리 캔트 스톱 확인 완료 예, 역시 마이크 라랑 <웃음> 아, 카일 와 이번에 잘 붙는다 이번에 잘 붙는다 이거 왔다 왔다 드디어 <웃음> 드디어 랑카인 쓰고 의상 쓰고 영등까지야 기억이에요 넘기게 이러고 뒤질라고저딱대기야딱대 음. 다는 패스를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우와. 몸도 못, 몸도 대왔네아원포 감사합니다 아이아 예. <웃음> 아, 너무 바바바바고바 아이고